맛있는 새우튀김 한번 만들어봐요 생선가스하고 그 흰다리새우로 음? 어, 아주 맛있게 만들었는데 보통 새우튀김 하면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휘지 않고 음. 일자로 쫙 뻗은 맛있는 왕새우튀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생선가스에는 보통 광어살이나 동태살 어, 이런 걸로 많이들 하시죠. 어, 사이즈가 좀 크니까 어, 이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반을 날려가지고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금이랑 후추로 간을 밑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레몬을 뿌려주시면 단번에 생선비린내나 잡내를 좀 잡아주겠죠? 새우는 껍질을 까시고 그리고 등에 있는 내장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 안쪽으로 근육을 잘라주셔요 그래야 튀겼을 때 굽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배 안쪽에 근육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새우를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일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튀겼을 때 새우가 이렇게 등이 곱잖아요 이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지금 이 작업이 해준답니다 새우도 역시 후추와 소금으로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레몬 마지막에 뿌려주시고요 참 꽁꽁하시죠? 역시 요리의 대가입니다 <웃음> 띄려 드실 거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버섯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딱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버터하고 그 파슬리 가루 그거를 좀 중탕을 시켜서 녹이 녹이신 다음에 아, 버터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곁들여서 먹을 이제 샐러드 준비 하시고요 어, 마트에 갔더니 블루베리하고 산들기가 부서 나왔어요 얼른 사왔죠 뭐. <웃음> 요거 가지고 샐러드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자 이제 튀김 할거 만들어 볼까요 뭐 설명을 굳이 안해도 영상만 봐도 아실 거예요 일단 밀가루 꼼꼼하게 묻혀 주신 다음에 계란 묻히고 그 다음에 빵가루를 묻혀 주시는데요. 어, 젖은 빵가루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 일반적으로 그 나오는 빵가루들은 너무 바삭한다 그래야 되나? 너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근데 이 젖은 빵가루를 사용하시면은 튀김이 더 우아하게 맛있어진답니다. 그 외에 그 일식집 가면 드실 수 있는 그 새우튀김을 어이 빵가루로 묻혀가지고 하시면 그렇게 바삭함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빵가루를 입힐 때는 강하게 누르지 않습니다. 살짝살짝 묻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젖은 빵가루이기 때문에 빵가루가 서로 엉겨붙어요. 그러면 튀김이 굉장히 느끼해진답니다. 레몬즙 좀 넣어 주시고 이제 오이 피클하고 양파하고 여기다가 삶은 달걀을 하나 이렇게 좀 같이 잘게 다져 가지고 넣으시면 어 맛이 더 좋아요 저희는 소스 양을 조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대로만 만드세요 <웃음> 튀김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인데 보통들 온도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죽을 옆에서 빵가루를 조금 떨어뜨려보면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탁 떠오르면 튀김 온도가 맞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튀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튀김은 기름기 있는 거는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따뜻할 때. 와 새우 튀김 들어갑니다. 어 소리 너무 좋죠. 어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까도 만든 카르 소스 찍어서 먹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화산치조로 간을 하고 응? 내가 원하는 그린올리브에 뭐에 다 들어가면 음~~ 맛있스타도조 응? 머스타드말고 음. 머스타드 사콤만그 식여자있지? 그 식여자 그거 들어가면 맛있거든? 사콤하니? 나 주는거야? 감사감사 아, 새우는 어, 본인이 드실라고 하시는가 보네 생선가스나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머, 감자, 감자. 내 거도 내 거, 니네 거도 내 거. <웃음>